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시연입니다 어린이집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대비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사고가 닥쳐온다면 그에 따른 보상과 수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에 따른 특별활동이나 아동간 다툼이 일어났을 때그 보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련한 특집 어린이집 내 보상 갈등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오늘 행복한 이야기 들려주실 정현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행복 전도사 정현수입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안전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일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는 건가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 때있있으은 네. 대부분 보장장가능합합다문제제요우우여 여보 안 들어와. n Bungan, 까지 n 할때 n b 시까지 a 발라서서라고 귀찮게 n 들어 n b 거야. 아유 그럴 리가 있겠어. Bungan, b u n 교수님. Bungan, 교수님. 이 외부 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시간에 아, 네.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이 원생끼리의 다툼 등으로 사고가 생긴다면 충분한 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죠 야, 양쪽 학부모의 주장이나 요구상도 다르고 여러가지 난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외부 강사나 또 피해를 입은 가해 원생의 부모님까지도 함께 보상을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 특별활동 외부 강사가 이 업무 수행을 하던 중에 원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따로 보상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데요. 피해 원생에게 제대로 된이 보상이 되지 않거나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어린이집으로부터 민원이 오게 되고 또 다툼이 생기고 법적 소정이 생기게 되고 참 이거 참 일이 복잡하게 되고 원장 선생님도 참 힘들게 됩니다. 이런 모든 다툼이 생길 때 우린 영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보 미안해. 차네씨 발라달라고 해서 귀찮게 해서 미안해. 당신이 없으면 너무 행복 교수님? 가장 고전해 <웃음> 오늘도 너무너무 사랑해 천천히 와자 가슴에 손을 내리고 명상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아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례자를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임병훈 기자 함께 만나볼게요 네,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로 공경에 처해 있다는 피해자가 있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인데요. 며칠 전에 아주 그냥 난리 난리가 났어요. <웃음> 우리 아동 중에 친구 얼굴을 그냥 잘흥 <웃음> 할키고 잘흥 <웃음> 꼬집고 그런 애가 있는데요. 아, 근데 그 애가 짝꿍 얼굴을 그냥 살켜버린 거예요. 어, 세상에, 어, 이 일을 어째.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할 거냐고, 보상으로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고, 막 따지고도 놀고 막 하는데, 아, 내가 진짜 그때 생각만 하면. 아니, 이봐요. 애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예? 아니, 애들끼리 놀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이래갖고 어린이집 무서워서 어떻게 보내요? 아 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정말? 아 이거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예? 아 연고 하나 바르면 되겠구만. 무슨 보상 타령 <웃음> 뭐요? 아 모르겠고요. 그냥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아 뭐요? 진짜... 아 몰라 몰라. 아우 변호사 불러요 그러면. 아 누군 아는 변호사 없는 줄 아나 정말. <웃음> 아 저기 어머님들 진정 좀 하시고. 아 저기. 그러다 보니 제가 이 꼴이 됐네요. 아니 막그 애기 엄마들은 뭐 법정 소송까지 간다고 아주 그냥 난리인데 아니 차라리 차라리 그냥 내가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야지 내가 속이 좀 편하겠어. 아니 기자님 내가 속이 편하겠다고요. 차라리 지금까지 애들 내가 보상을 싸움이 해줄게요. 어른 싸움으로 아니, 번진 현장에서 임병훈이었습니다. 법정 소송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자님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책이 있을까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웃음>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말입니다. 어, 아,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이요? 예예. 예. 영유아 생명신체담보 상품에서요.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마누라야! 자 잠시 내가 그냥 다 먹을 테니까, 제발 기적이 안될 테니까 돌아와! 어니이제 특별활동 중에 외부 강사의 실수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보장하거나, 사례자가 겪었던 것처럼, 보육아동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해아동 측 학부모의 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나 가해 아동측 학부모의 책임을 대신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 맞죠? 아, 그렇죠?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이 있다면 우선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 모두 보상을 한 후에 외부강사가 보상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 외부강사도 부담을 덜고 피해 아동도 충분한 손해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또이 보육 아동 간에 다툼이 났을 때도 우선 어린이집 안전공제를 통해서 가해 학부모가 보상해야 하는 부분까지 피해 학부모에게 보상을 해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들 간에 보상 문제로 다툼이 생기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신속하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충분히 다 해주고 또 외부 강사님들도 보호를 하면서 또 학부모님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없을 수 있도록 난처한 상황들을 예방해 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겁니다. 너무 이해를 잘 하셨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편안하게 명상에 들어갑니다. 아, 아... 이제 편안해졌다. 자 따라합니다. 안전공제해야 고마워. 고마워. 특약을 준비해줘서 빈틈없게 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외부 강사 학부모들 모두 안심시켜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어린이집과 동반자로 함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 행복하다. 오, 듣기만 해도 정말 행복해지네요. 아, 행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공제상품에 대한 팩트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아니 그럼 외부 강사는 되고 자원봉사자들은 안 되나요? 아니 자원봉사자들은 제가 급여도 안 주는데 손해배상까지 하라 그러면 아우 어, 나 너무 미안할 것 같은데 아유 장예 동그라미 동그라미 예, 예 자원봉사자도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예이 보육 동반자는요 어린이집과 계약 관제가 있는 특별활동 외부 강사 외에도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 사회 복무 요원, 공공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이 어린이집 실습 교사까지 그 모든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보장이 됩니다. 하하하. <웃음> 그 특약 들어 놓으면 제가 좀 마음이 안심이 되겠네요. 보육 동반자들한테 좋은 원장님 소리도 듣고 <웃음> 무조건 보장된다고 말해 줘야겠네요. 어? 아니죠? 예예. 무조건 다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 부주의와 실수에 위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이 되지만 고의가 있다거나 질병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네 오늘은 안정적인 보육 활동을 위한 보육 동반자 책임 담보 특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이야기가 있다면요 아 그럼요 보육 동반자들이 안심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듭시다. 이렇게 안정적인 보육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보육 동반자들이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믿고 일할 수 있는 갈등과 다툼이 없는 어린이집. 이제는 안전하고 화목한 어린이집을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